데이터 통합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은 여기에 보시면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가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이 여러 번 나오는 냉장고가 심지어는 위치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냉장고들의 전체를 합계를 내거나 평균을 낼 때, 데이터 통합을 사용합니다. 먼저 데이터 통합을 사용하시려면 결과 값을 구하기를 원하는 표의 범위를 먼저 지정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에서 통합을 선택해 줍니다. 함수는 합계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 참조를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표 전체 범위를 씌우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의 범위를 씌우시고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해 주시면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에 맞게 자료가 추출이 되고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에 맞게 자료가 추출이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냉장고의 합계값이 구해집니다. 가끔 자료를 구하시고 나서 여기의 값이 맞게 변경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값을 10으로 고쳤을때 여기가 변경이 안 돼서 틀렸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료 값이 수정이 돼도 바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값이 변경이 되려면 같은 시트에서는 구해지지가 않고 반드시 다른 시트의 결과 값을 구해야만 됩니다. 이제 다른 시트에서 값을 구하는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데이터에서 통합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조는 무작정 따라하기에 첫 번째 표의 범위를 추가해 주시고 두 번째 표의 범위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 원본 데이터에 연결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65라는 값으로 변경이 됐죠 이제 여기를 9로 바꾸면 85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원본으로 연결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자료값과 결과값을 구하는 시트가 다른 시트에 있어야만 적용이 됩니다 동일한 시트에 자료값과 결과값을 구하는 표가 있으면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행과 왼쪽 열은 보통은 다 체크해서 사용을 합니다. 왼쪽에 자료값이 없고 이렇게 표가 만들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럴 때도 범위를 씌우고 봉합,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하면 첫 번째 열의 자료값이 자동으로 순서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첫 행을 지우시고 작업을 하셔도 똑같이 됩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통합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한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거기에 맞는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통합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범위 쉬운 곳까지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값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제 첫 행을 지우고 한번 통합을 해 보겠습니다 통합에서 첫 행이 없으니까 첫 행을 체크하지 않고 왼쪽 열만 체크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행의 값은 나오지 않고 결과값만 맞게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왼쪽 열과 첫 행을 다 없애고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통합에서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하시면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있는 값 9와 13을 합쳐서 2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4개의 값과 여기 상단에 4개의 값이 합쳐져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커마 2급에서는 첫 행과 왼쪽 열을 거의 100% 체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표를 보시면 국적과 입국자수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조하는 표를 보면 구분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국적과 입국자수가 아닌 구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참조하는 표의 범위를 씌워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에 통합을 해주시고 함수는 평균으로 해주시고 참조를 구분부터 씌워보겠습니다. 추가 구분부터 범위를 씌워서 추가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해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는 결과표가 국적과 입구자수이기 때문에 범위를 국적과 입구자수로 참조표의 범위를 씌워 주셔야 됩니다 기존의 값은 삭제해 주시고 참조에서 국적과 입구자 수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행과 왼쪽 열이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현대로 시작하는 이라고 하면 현대를 적어 주시고 별을 적어 주시면 현대로 시작하는 이 됩니다 코리아 로 끝나는 은 별로 을 시작하고 코리아 로 적어 주시면 코리아 로 끝나는 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를 포함하는 이라고 하면 별 현대 별을 해주시면 현대가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현대가 맨 마지막에 올 수도 있고 현대가 중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무조건 현대가 앞에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적으면 마지막엔 무조건 코리아로 나와야 됩니다. 결과표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통합을 누르겠습니다. 함수를 합계로 해주시고 참조는 표의 전체 범위를 씌워주시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첫행 판매량과 왼쪽 열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